응마 음. <웃음> 마치 음나 어서 아... 아... 음음음음 음... 음... 음... 음...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자 엉망이라며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때 눈이 너무 허렸었다며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말야 음. 2절 된 사랑인 줄 몰랐었다며 가끔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미안했단 너 예금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언젠간 내게 돌아올 운명이었다고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겐 제일 힘든 일이라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고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좋은 친구처럼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내 삶의 이유란 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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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게 되게 오랜만에 불러서 <웃음> 아주 아쉽네요. 그 노래 원래 올려야 되는 부분에서 제대로 불러서 그래도 괜찮죠?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11시 3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